안녕하세요. 엔하이픈의 자유 게시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 게시판의 MC 제이크입니다. 와우. 저희 박제이 쇼는 저번에 두번 했었는데 제이크의 엔작에는 벌써 세 번째. 아, 안, 오, 이겼네요. 세 번째. 네, 네. 아니, 이제 세 번째니까 어, 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래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은 엔작에는 엔하이픈의 자유 게시판이라는 거고요. 네, 엔에 이제 저희가 멤버들이 어, 익명으로 제보를 해요. 음, 그러면 은 그거가 누구인지도 맞추는 겸토크란 음. 그런 쇼입니다. 음. 오우 네, 쇼우네요. 저번 옛날에는 계속 이제 글로 했었잖아요. 글로 네, 했었죠. 글로 했었는데 네, 글로 했었죠. 이번에는 시대가 발대됐으니까 영상으로 와. 찍었어요. 오, 오, 예, 오. 영상으로!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되나요? 익명 보장 되나요?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보호가 잘돼 있고요. 아진짜 아, 그래서 아, 절대 제보자는 아, 홍보가 되니까 안심해 주세요. 네. 안심해. 정원요 정원이요. 뭔가 안 되는데. 가안 돼요. 정이요 와. 좋아. 감사합니가 저잖아요 이거. 빨리 가고 싶어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이렇게 제보로 보냅니다 닉네임은 내 친구는 내 친구 뚝뚝. 목소리 변조까지 해서. 뮤잘 모르겠다 진짜. 바다에 찍었어요. 바다를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다들 수영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어떤 멤버는 아 내가 바다 수영을 진짜 잘해 그냥 수영을 좀 한다 이런 멤버도 있었고 저는 사실 수영장에서는 수영, 수영을 할줄 아는데 바다에서는 할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만히어요 많은 기대를 안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아닌가 바랄까 다들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다들 소금 1년치 다 먹을 걸요 아마 다음날에 부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엉구를 많이 먹어서 언제 때죠? 뮤비 때랑 자켓찬을 찍을 때, 오디세우스. 그때 굉장히 컨셉이 살짝 바닷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그렇고, 자켓찬을 자켓차를... 맞아요. 그때 사실 니키랑 제이크 형이 수영 잘한다 했는데, 이렇게 할줄 알았거든요. 수영 잘한다 했죠. 근데 다 이렇게 했어요. <웃음> <그때. 웃음> <웃음> 우리는 이렇게 왔어 근데 그 엄청 파도가 엄청 너무 세서 헤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 저는 아예 수영을 못 하는데도 그냥 들어갔어. <웃음> 진짜 처들어 맞은 거지. 진짜. 야, 봐봐. 야, 일단 진짜. 바다하고 난 자유롭고 <웃음> 아무도 다 막을 사람이 없어. 그냥 뛰어. <웃음> 그래 <웃음> 너무 좋아. 근데 <웃음> 가 사람 뛰어. 뛰어. 일단, <웃음> 일단 뛰어. 뛰어. 원래 바다에서 <웃음> 수영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웃음> 근데 파도가 흔들려. 파도가 깨질 네. 거 <웃음> 진짜 재밌긴 아, 진짜 재밌어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재보를 한번 가 보자. 어, 재밌는데? 영상 올라가. 다음 누구일지. 제이른 분은 아, 전혀 못 쓰고만 거기 보내요 이게 이잖 아, 모르겠어 나 누군지 모르겠. 숙소에 컴퓨터를 되게 서 초코바나나 제이크고 매번 제가 자고 일어나면 제 컴퓨터 에 과자봉지 김봉지가 한개두 개씩 들어가는 것에서 몇몇 어린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어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주시요 몰입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지금 야, 그 어린 친구는 누군가요? 어, 일단 이 둘인데 근데 정원이는 속에 과자 든걸 그냥 안 먹고 그냥 올려놓고 왔고 <웃음> 얘는 공지만 놓고 왔어 <웃음> 아그분그저 아니에요? 그. 아전형컴퓨터쓸때 음색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그거 전병. 아, 그거 전병. 저 형한테 준 거예요, 근데. 오케이 할말 없던 거. <웃음> 아, 할머니가 아, J 영 주라고 이제... 아. 그다음, 와. 그럼 쓰레기 누구야? 쓰레기는 누구야? 쓰레기는... <웃음> 뭐라고 쓰레기? <웃음> <웃음> 쓰레기는 <야, 웃음> 쓰레 쓰레기? 아. 버린 쓰레기는 J 형이고 버린 쓰레기 버린 사람이다. 버린 쓰레기 <웃음> 버린 제이 형. 이거 성훈이 형일 것 같아. 다음 사연을, 바, 아니, 사연을 바로 봐봅시다. 다음 미킬것같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매운 거 같은 요 <웃음> 그 소랍에다가 아니, 아니, 화장을 지우고 그대로 놔둔 사람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는데 쓰레기들의 사진을 찍고 그 소랍 위에 있는 거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지우지 말라고 아니 근데 니키가 내가 보기에는 게 달, 게 이거는 니키가 스스로 미조를 하게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그하고 아직도 우리 방에서 화장을 지우는 이기승, 박정송, 심지어 이세 명이 저이 방에서 화장을 지우고 쓰레기를 그대로 놔둔 그런 멤버입니다 야 아하! 야아 안아 방에도 더럽겠지 제이 야거다 얘기했네 누말해가잘 지우고 이런 거를 동생한테 배워요? 아니죠 형이 동생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몰입했어? 진짜 <웃음> 네, 우리 거인이야. 방에서 뭐몇번 전에 말하긴 했는데 아그 붙어있잖아 거울에. 네 그거 우리 방에서 어, 화장을 지우지 마세요. 딱딱딱. 심지어, 딴, 딴, 딴, 심지어 딴. 사진까지 붙여 그냥 그 사진까지 아, 찍고 아, 네. 그냥 붙였는데 또 현재 아직 거기 쓰고 나서 보수를 안 버리더라고. 근데 봐봐요. 어제도. 아니 어제? 오제, 어제는 오제, 네. 제가 치웠어요. 요, 내가 요걸로. 치웠어. 아, 나는 항상. 아까 그러니까 그 후에. 근데 나는 그 후로는 조금 고칠 고치려 고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어제는 네. 나는 아니 나 근데 진짜로 잘, 이제 잘치웠요 네, 이러면 라인이 제 좁혀지겠네 예 이러면 아, 저번에 아, 누가 했는지 봤거든요? 네. 아니 안방에 있는 거기 샤워식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샤워식고 있으면 발만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목소리랑 발만 봐도 음. 이 세명이 있어그 메시지 한번 주고 난 이후로 이제 싫어하는 거 알아갖고 솜을 내가 가져가 아 맞아 희승이 방에서 뒤는 거 봤어 내 방을 가, 네. 갖고 가가지고 아이린 룩을 내가 거기다 놔둬가지고 맞아, 맞아, 아뭐 맞아. 아, 맞아. 그래. 네. 여기 네. 이제 정답이 나온 거네? 전장 90만 할게요. 네, 90만 안 할게요. 네, 기네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제보네 번째 볼까요? 제보를 한번 봐볼까요? 봐볼까요? 제닉이는 어, 제닉네니 키요? 내가... 니 키야. 어, 니니 키야, 니 키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일곱 명끼리 침대도 분리해서 각자 방에 옮겨 놓고 이런 걸 굉장히 힘든아 뭐 이거 약간 뭐, 저기, 저기 그 식당, 을 약간 드론 어, 식당들 찍을 때 약간. 거기 얼굴도 얼굴도 안, 안 가렸어요. 그런 거 <웃음>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 부득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방을 나, 옮겨 쓰고 있는데 누군가의 누군가의 룸메이트가 굉장히 옷을 안 치우고 막 방을 엄청나게 더럽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조금 많이 굉장하게.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어, 그래도 같은 멤버로서 이해를 하고 수 있고 치우는 건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저도 맞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 말을 하, 하지 않겠지만 어, 힌트를 주자면 어, 힌트가 형이름이조비슷하잖요키 이름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고소를 할수 없어요 저희끼리 옮겼어요 그때. 이게 복도가 좁으니까 침대 갈때 한번 갔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방향 을 옮기고서 다녔잖아요. 이렇게 아, 아, 아, 아. 그리고 주차량이었어요. 아, 아, 아, <웃음> 옷이 엄청 많았잖아 그때. 아 맞아요. 버릴 막, 게 많았죠. 진짜 버리는 옷으로 침대 짐 만드셨어요 진짜. 근데 버렸는데도 지금도 많아. 어. 지금도. 한번 한 버리면 또한번또 버리면 그래도 많을 거야. 그래도 많을 거고. 재고 잡어 방을 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는 언제 주세요.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다시 걸어놓고 정리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두 달째 똑같은 자리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요. 다새 옷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제 공간에 놔두는 거야. 아 진짜 없어가지고 옷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각자 아 그... 에어리아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곳을 치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좀잘하죠 게... 네, 잘 지내세요. 아,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네, 다음 내 거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다섯 내 번째 제보를 한번 해. 해. 바로 들어봅시다. 레츠 고. 레츠 고. 써와탕드실레오입니다 많은 분들께 제보하고 싶은게 있어서요 엔하이팀의 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규 일제 활동을 할때 침낭을 샀어요 근데 그 침낭을 왜 샀냐 피곤할 때 어디서, 어디서든 깔고 눕고 자려고 샀습니다 근데 그거를 방치해두고 하루 정도 샀나 하루 쓰고 계속 방치해두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한 번도 좀 갔는데 거기 이렇게 침낭까지 있으니까 정말 연습하는 공간에 오늘 뭐 제이 형 제이 형 아니야? 제이 박재일 씨가 왜여 박재일 씨요 박재일 씨 먹었어요. 박재일 씨 박재일 씨 누군가 아 이거 좀제 MC 제공개는 옛날 팀 멤버였어. 연습할 때는 연습을 집중해야 되는데 참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 11번째 제보를 봤습니다 <웃음> 아난 이렇게 다제일를 할지 몰랐어요 <웃음> 아, 아니 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저기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쵸 죠 그, 거기가 좀 그냥 멀끔했으면 좋겠는데 아, 거기, 거기 이제 네, 사물함이 이제 침실이 됐어요 침실이 돼가지고 <웃음> 그냥 그냥 차, 음,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음, 그러면은 여섯 번째 제발 바로 봅시다 아. 이번에도 제 이름에 내전전. 이러면 진짜 아주 <웃음> 서운할 것 같다. 아니 그게 기타를 잘해요일정멤버 잘해. 제형이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잘하고 제일 이제 실력도 뛰어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선전 포고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승이... 아, 이승이 그냥 그냥 그냥 아, 그 말투가 이승이아말투이승이야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니 이거는 네 확실한 거는 이승이좀 잘하긴 해. 내가 끝 끝인데 할말 잘해, 그냥 모 잘해. 잘해. 받고, 일해, 잘해. 잘하고. 아이 잠깐만 난거 같은데 이거. 너네. 나네. 너네. 아 뭐야? 아 나예요, 나예, 저예요. 아 지존 체량이아니요 피파 지존 최강이구나 온라인은 내가 제일 이길 이길 수 아번님 오번에 아, 번 해? 아번 해? 번 해? 오늘 아, 네, 네, 네, 한번에 오늘 한번에 가까 오늘 가가 오늘 가면네요. 지 나중에 네. 네. 나중에 한번 인증해 주세요 이곳으로 다음 네. 그러면, 넘어가 보자. 마지막 뭐지? 어, 저는 이미 수완이인데요. 거울 거울 안거 거울 안거 거울 안거 거울 안거 거울 안거 거울 안거 거울 안 거울 안 거울 안안 부서져 있는 것을 봤스, 봤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고 화가 나는데요 일단 저희 방에 컴퓨터를 빌리러 오는 정원이랑 니키라는 멤버가 가장 의심이 되는데요 이번 NHF는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레고를 부셨다고요? 범인을 어, 찾고 어. 싶어요 오 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지 뭐야 현지 이번 엔자계를 <웃음> 뭐. 통해서 밝혀진다고 라 한다면 라은 그만한 대가에 치료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얘기해 두고 다 이상입니다. <웃음> 일단 제가 먼저 해명을 하자면은 희승이 형이 없을 때 희승이 형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또 귀신이 그랬다고. 바람 아 거기 창문이잖아. 아 거기 창문이니까. 바람이 아, 창문. 사람이... 부었다에 예. 아무리 단단한 돌이어도 약간 수천 년의 세월을 거 걷... 그때 보면 물로도 막 깎이고 음, 바람으로도 깎고 바람으로 바람으로도 깎일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나질 네. 않았어. 아예 혹시 몰라요. 혹시 몰래. 어떻게 청량한? 야 무슨 태풍이 와야지. 음. <웃음> 가볼까요그 <웃음> 가볼까요? <웃음> <웃음> 땡땡 씨가 사실 원래 안방 화장실을 쓰는데. 뭔가 같이 저랑 퇴근을 했을 때 먼저 화장실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전에 아그딱 봐도 가위을 해가지고 니키한테 쓰는 거네 이거 자기 씻거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먼저 그냥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럴 때는 딱 보고 하긴 피곤했으니까 이해저자 이러면서 그냥 저도 나중에 못 늦게 씻었는데 또그 순간이 좀 반복됨에 따라서 조금 저도 계속 늦게 씻게 되고 좀 뭔가 불편한 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걔 몰래 먼저 그분, 멀, 그분 몰래 그냥 먼저 씻은 적이 많아요 아무튼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왜 말도 없이 자꾸 혼자 씻는지 물론 혼자 씻는 건 당연하지만 왜 자꾸 혼자 그렇게 몰래 씻는지 뭐 말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저는 계속 들지만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라도 좀 해주면 은 고맙다 이 말이에요 사실 좋아하는요즘 i 끝같은 거 없어 가지고 그냥 o the h 든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긴 하는데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네 이상. 여기다 그냥 말해보 o i n g t 워라 o to the house. I'm g o i 요 g 이제 go to the house. I'm going t <웃음> 진짜 이 형이 니키 <웃음> <믿겠지>? 진짜 젤 <웃음> 심해 똑바로 말해 야, 좀 심하긴 해. 근데 웃긴 게나 뭐, 진짜 어제 어그젠가 둘이 막 먼저 씻겠다고 가위바위보 해. 응. 근데 선우가 이겼어. 응. 근데 니키가 5분 만에 씻으라고 막 알람까지 맞춰놔. 네 응. 5분 딱 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5분 5 알리니 떴는데. <웃음> 진짜 그 달인 나왔어. 씻고 있는데 불붙었거 그냥 그래, 그래. 우인샤워제도 <웃음>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그때, <웃음> 시대가... 아, 그때 너무 잠깐 잠깐 들어오늘 그때 너무 스케줄 이 내일 너무 바쁘고 되게 시간도 없었잖아 요잘 시간이 그래서 제가 딱 5분만에 씻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약간 그 안방 씻는 팀 있고 음. 그 건쪽 그쪽... 음. 치는팀 있잖아. 근데 우리 쪽은 좀우리 그냥 좀.. 갑자 그런.. 우리 너무 깜깜해. 깜끗해 우리는. 서훈이랑 정원이가 좀.. 나중에 정원이는 제 차로 사는 거 같아요. <웃음> 그래서.. 아니 저 요즘 그렇게 많이 오래 안씻어 아, 근데.. 아 그러다가.. 근데.. 1시간쯤.. 1시간 없어. 근데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 1시간 있었어.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없어. 아 있어 있어. 제가 10시쯤에 라면 같이 제이크랑 먹고 있었는데 1 1시 나왔어.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아, 진짜 이제 있어. 따뜻한 물을 진짜 오래 했을 때 저는 이해해요. 막찬물로한번 헹군 다음에. <웃음> 오, 좋아라. 사우나요. 사우나에 천장이 달린 그거 제 특이 아, 알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 <목소리> 어, <진짜. 웃음> 아, 근데 저희, 근데 저희, 그, 싸우러 가면 그 소금이 밑에 엄청 많잖아. 맞아요. 그, 래서 칫솔같아, 안드는 사람들 그냥 그걸로 그냥 퍼서 그냥 혼자 쓰라고 그러잖아. 나도. <목소리> 난 진짜 소금도 <웃음> <안> 나. 이형 진짜. 그래서, 야를한번 하고, 가글. 소금으로 각을 한번더 해. 근데 저, <웃음> 저번에 우리 뭐? 순대했는 시켰는데. <웃음> 소금이, 소금이 안온 안 거야. 그래서 막 <웃음> 갑자기. 갑자기... 아빠들 그래요. 그때 희영이 또맛소금이라고 좋아했어. 아그 이제 한번 돌려해 주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를 생각해 가지고 그때 빨리 씻고 싶은 사람은 먼저 음. 씻고 쎈다, 먼저 사람으로 도착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씻어. 뭐 아니, 그건 맞는데. 같은 짠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좀 같이 도착해서 차를 따르타. 무조건 매번. 그래 가지고 거의 매일 매일. 자! 아무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플로우업 하면 될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네. 이 친구가 이누룸이 되었을 때 도대체 그걸 할 시간에 얼마나 개발해나서 그걸 살는지 이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맨땅에서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비싸도 주고 반년에 한번 하러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는었을지 그게 이해가 잘안지습니다산람본인은 계속 자랑을 하면서 되게 잘 살았다는 듯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어요 네, 니키였아 니키. 네, 잔디를 밟을 일이 우리가 살면서 아자한 반년에 하루 있을까 말 봐. 맞아. 근데 우리 그때 같이 했잖아. 우리가 킬리, 그때 다 아, 맞아. 니키 네. 네, 네. 어땠어? 그거축구화 네. 사니까 기분 좋았어. 축구화 그게 포그 바도쓰는그 종류. 근데 와, 내가 아, 내가 초코화 미쳤던 적이 있거든. 아 이래서? 진짜 미쳤던 적이 있지? 내가 사실 아, 좋은 거산 거야. 내가 추천해줬잖아. 응. 아, 아 이게 아, 마지막 사항이에네 아, 마지막 사항입 한번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훈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군무실을 게좀다이어 힘든, 좀 지친 상태인데 누가 봐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누 적으로 선해선호 가끔 에 드라마 보면은 진짜 인연다 힘들고 되게 바쁜, 정말 바쁜 시기지만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결과도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서 너무 좋았어요. 손으로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어요 정말 말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으말정아 진짜 좋아요. 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진짜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야정 똑바로. 사실 원래 저희가 이제 음방 말정전에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하말정고 정말 정말 정말 정 이번 퍼포먼스가 저는 너무 N.F. 펀 다음 퍼포먼스라고 항상 음, 말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응, 이번이 맞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활동을 어, 활동 소화했어요. 활동 소화했죠. 진짜 활동 소화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엔자개로 돌아왔는데 서로 이제 사연도 많이 보고 해봤는데 어때 어땠어요? 다들 일단 아, 오랜만에 다른 수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었네요. 너무 네. 아, 재밌었어요. 너무 어, 유명이었어요. 이제 다음 앨범 때도 엔자개로 돌아 올게요면 성원이 있어야 불합니다. 없으면 불어 못해요. 그럼 지금까지 N.F. 었습니다